어, 이 배를 타고 극산도에 갑니다 극산도에 홍어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하루허께 아, 하루허께 업체 제작 지원을 받아서 어, 촬영하게 되는 영상입니다 바다로 나왔더니 오, 파도가 꽤 있네요 본바다로 나오니까 파도가 되게 강해졌어요 배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흑산도에 도착했습니다 오. 내리자마자 이 홍어 뭐 파는 곳이 있습니다 네. 홍어 한번 먹으라고 뭐. 가봅시다 여러분들 네. 금광산도 식구경 흑산도 홍어도 일단 경치를 먼저 보고 그러고 먹읍시다. 아, 우 예술입니다 예술 아주. 야. 자, 화장실 앞 전망이 이렇습니다. 야. 홍어를 촬영할 장소는 서해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자흑산동어 수확수확수확 자 오늘 촬영할 홍어입니다 흑산도 오늘 해체랑 먹는거랑 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홍어는 9kg 최상품 흑산동어입니다 금액은 이 정도면 한 거의 한 삭힌거로 한 40만원 정도? 여기 예. 또 매니아들이 또 찾으시면 또 홍어 콕 이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. 썰어가지고. 네. 네. 네. 네. 아. 더... 예. 이 윙은 이 그냥 더내고 사람 아까는 볼 이거 쫀다. 예. 알죠. 맛있죠. 예. 네. 이모는 아까 신 분들. 이빨 아까 네. 신 분들. 네. 아, 이건 턱살. 네. 그리고. 아, 여기는 구성치. 구섬치, 아, 아주, 이거 뭐좋아하시 분들도 이렇게 좀 드셔보시기 흔하지 않은, 예. 네. 네. 이거 진 볼, 턱살. 턱살. 쫀득쫀득. 네. 네. 네. 예. 네. 네. 예, 사라 예. 예. 예. 예. 예. 예. 얘가 좀예 예, 삭힌 걸로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삭힌 애는 훌륭하다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애는 확실히 좀 신선할 때가 맛있는 거 같아요 같아. 싱싱한 같아요 예. 애는 싱싱할 때가 맛있고 어. 삭힌 것은 탕거 예. 베인 쪽 먹고 보통 여기 껍질을 안 벗기거든 이거는 꼬리 꼬리 쪽 예. 네. 꼬리살 네. 꼬리살도 맛있죠 네. 사실 거기가 크니까 삭히도 빛깔이 아직 살아있네 예, 와 소농빛이 좀 그냥 살아있어요 네. 네. 음. 네. 무사하신 게 그래도 좋으시네요. 이거는 심장, 비장 비장 비장 이제 치료라고 그러는데 싱싱한 것은 이거 먹으면은 단백하고보가 맛있죠, 실수한. 여보 분이 이제 홍어 난소. 난소 아. 아 난소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먹어본 적이 여기 오자 그러네. 또큰아이인데또생겨요 예. 그래서 아. 아기 집이 밑에 생기고 아. 이거는 산란해 버더니더라아 산란한 거군. 아기 응. 집 있는 거 그거 술에도 타 먹고. 여는등 등살 이그 부분도 진짜 맛있어 요 u d r i Sono, Katang Mai Tishina, 나리게. 아, 예. <웃음> 네. 네. 음. 아우, Kiraki, Pikachu. p i k a c h 다 Pikachu, p i k 이게 또 껍질도 삭힌 것도 네. 강한, 조금 더 세게 먹고 싶으면 네. 이거 껍질이 이거 뒤에서 살짝 안 벗기고 먹으면 네. 좋고 약간 에이. 그래도 뭐하면 살짝 벗겨서 먹으면 맛이 좋풍 진짜 맛있겠다, 미치겠다, 진짜 백산동은 <웃음> 네, 달아요, 달아요, 산도도 네. 있고 자,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와, 지금 날개 부위, 그리고 코랑 볼살이랑 회로 먹을 수 있는 부위들 따로 선별을 돼 있고요 아 이제 탕을 끓이는 어. 뼈랑 탕에 들어간 디장 그리고 애 그리고 여기 내장이 어. 이야... 가운데 보시면 이두 덩어리 이게 지금 구섬치거든요 예. 예. 저희 영상에서 구섬치는 또 처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거 같네요 수아 수아 수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신신하에 아음 진짜 고소해 이거 야 농업기장 야, 아, 미쳤다. 자, 이구섬씨 이거, 이거 삭힌 거? 이건 이제 삭힌 거? 이건 안 삭힌 거거든요? 삭힌 부분. 아우, 숫자마자 확 들어옵니다. 음, 야. 어, 입속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삭힌 느낌이 다른 부위보다 확 들어와요. 음, 싱싱한 구성치. 음, 자, 짜 홍어는 삭혔을 때와 안 삭혔을 때맛 차이가 엄청 많이 달라요. 삭히지 않은 거 확실히 오도고독한 식감이 더 많고 아이고 <웃음> 자 그리고 홍어 코더 좋아하는 부위죠? 음. 아. 처음에 삭힌 맛이 혀를 먼저 딱 건드려요 톡톡톡 건드렸다가 씹을수록 코로 삭삭삭삭삭 올라와요 와이코 진짜 제대로인데? 와...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홍어 전 처음 드시면, 처음에 살짝 씹었을 때는 살짝 고소하다가 뒤에 벙 하고 터져요. 와. 여러분들, 제가 이제 홍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, 싶은 거는 제가 무슨 홍어를 잘 먹는다. 삭힌 맛을 잘 참고 잘 먹는다. 이게 아니에요. 홍어는요, 이 맛을 드리고 점점 익숙해지실수록 굉장히 그 깊은 풍미에 좀 빠지는 음식이거든요. 이건 단순하게, 아, 이 호불호가 너무 극도화된 어떤 뭐 특화된 사람들만의 음식이다. 아,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홍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, 경험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좀안 삭힌 거좀 살짝 삭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시작하시다가 보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삭힌 맛을 찾으신다고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음, 사아 좋아 돼지고기 맛이랑 알싸한 이 홍어 맛이랑 시원한 묵은지 맛딱 3개가 배합되면서 아, 삼합 맛이 굉장히 좋아요 삼합은 사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홍어 맛 자체로는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아이색깔 보세요 음, 이 몸쪽살 무침. 이 아름다운 홍어를 더 빛나게 해줄어 알코올, 함유된 음료가 더 필요하겠죠? 그 네. 술을 마시기 전에 오늘 활용에 지원을 해주신 하루어게 잠시 PPL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헛게 술 드시는 분들한테 좋다는 거뭐 말이 뭐 하겠습니까? 일단 96% 원액 그 자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재구매율이 90%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물에다가 그냥 조금씩만 타면 돼요 어. 이 1리터를 헛게물로 완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돈 160원입니다 패스 시설에서 어, 생산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 믿고 드실 만한 어,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 850g짜리 이거 하나로 1리터 물을 212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단한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을 따지면 끝이에요 <웃음> 와 고소하다 야, 여러분들 해당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구매 링크를 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정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쏴수수 여러분들 이 막걸리는 여기 따로 양조장이 흑산도에 있지 않아요 아, 할머니들께서 직접 댁에서 만드신 막걸리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접 오셔야 어, 이 맛을 좀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막걸리 와이 색깔이요 어, 미숫 가루 색깔, 색깔 같아요 어. 미숫가루 마실 때 미숫가루 가루 도는 것처럼 딱 그러면서 달달한 맛이랑 살짝 그 요플레 그 요구르트 맛 같은 게싹 스쳐가면서 오, 음료수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어 오, 맛이 굉장히 좋아요 야 맛있다고 계속 먹다가 이거 껄라되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예, 하루 없요 <웃음> 음 mm -hmm. 아 원래 여기 진짜 코 미쳤다 진짜 아 역대급 코예요. 양념이 맛있게 된 김치에다가 홍어 굴보쌈 안싸해 봅시다 자, 홍어 굴보쌈 무침 양념도 상당히 맛있어요 음. 차진식 감은 확실히 흑산도 걸 따라올 수가 없네요. Oh, o algo. 애타게 나왔습니다. 또 홍어 탕으로 끓어내면 또, 또 특유의 또 시원한 맛이. 아, 아, 기가 막힙니다, 진 얼쭉하고요, 진하고, 홍화 들어가 시원하고요. 버줘. 어, 아. 너비 관자라자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와일드하게 또한잔 아, 기가 막히게 한잔 자자 어우 어우 어우 아. 아, 또 사랑하는 사장님들.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... 자,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루 없게 감사드리고, 코로나 끝나면 여행 좀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한 맛집 다녀보시면서 혹시나 그 계획의 흑산도가 있다면 오셔가지고 꼭이 맛있는 홍어 한번 드셔보고 가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拜拜